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일단, 그, 검은 화면에 자막 띄우는 거 보면 대충 감이 오다시피, 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 어, 물론, 안 좋은 일이거나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이제 곧 해야 할 일이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연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 대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만큼은 클레이는 잠시 내려놓고 특별한 쿠키 제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라이브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직접 만드는 특별한 선물을 생각하신다면 들어오셔서 작은 상담도 받아가세요.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